아주 3, 4, 고 4, 5, 6, 6, 7, 8시 23분이고요 여기는 저희 네. 동입니다 오늘 어디를갈 거냐면은 평상남도 산청으로 갑니다 거기 아는 지인이 딸기 농장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대민지원을 갑니다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같이 가기로 한 형님이 있어서 그 형님을 데리고 하여튼 이제 한창은 떠날겁니다 어, 너랑 얘기 한번 가줍게 해줘지 아니 내 목소리 나오는 건 아니겠지? <웃음> 나와요 형 장거리우죠? 얼마까지 해보겠지? 한.. 음, <웃음> 5시간 <웃음> 멍하지 않아요 대휘를? 멍하지 <웃음> 어, 뭐 <웃음> 양양 갔다 올때 5시간 에예 예,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진짜 먹는 일이야 한창이 어디라고 지금 <웃음> 가수인가 <웃음> <봐. 웃음> 주말날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 아나 그거 생겼는데 갑자기 그 <웃음> 오빠 연락해봐 이러는 거야 연락해 주말에 봐 이러니까 아나 주말에 네. 주말에 왜또 어디 가? 이러니까 어 이제 왜또 어디 가는데 이렇게 산청 어삼청 아니 산청이 거의 어딘데 지리산 근처 어떻게 가는데 차로 가왜 딸기 따러 야 얘네는 아니 나도 빨빨 걸으면서 겁내 다니는데 얘는 아니야 진짜 미쳤어 <웃음> <웃음> 이게 어디라고 지금 가서 도와준다고 주말에 <웃음> 그렇다고 또 나도 같이 가고 있어 누가가야지 아아 아 장거리 운전에 취하네 여러분 산청 너무 머네요 아무튼 점심 먹고 이제 일하러 갑니다 이제 아 그래도 진짜 여기 풍경은 너무 좋다 일단 저희가 수도권에서 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체온을 재고 들어갈 거거든요 현재 제 체온이 36.7도고 네, 이 형님은 36.8도입니다. 응, 저희는 정상이고 열심히 일을 음, 해서 도움이 될 예, 예, 많이 도움이 야지정을가제 해서 수을 했는데 올해는 좀기를갖다좀더높 위해서 을제했일작업 문제 하고 내일 작업을 어느마무리만어 카메라는 일부러 안 갖고 왔어. 왜? 카메라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 맞아맞아 맞아, 맞아. 핸드폰을 찍으려고 라오스에서 하던거죠 아 이거 라오스 가지라 <웃음> 이 친구는 어떻게 라오스가 이어준 인연입니다 인사 마실래요? 안녕하세요 <웃음>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여행 인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딸기 재배까지는 아니고 뭐 일손을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사실 대민주원 군대때 나간 이후로 이런건 처음 해봐서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레일 작업을 좀할것 같고요 진짜 군대 이후로 대민지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그래서 아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기회 날때 싶다 네네렇게 하는거 이떻게 할게요 세다리 How much did I tell 이 I'll show you. y show y o 괜찮으세요? 힘들면 시험 시험 하세요. 오 촬영 재밌는데. 열일하시는 유튜버님. 아이고 잘해. 지안이 와 일어났는데. <웃음> 카메라만 들고 있으라며. 많이 <웃음> 힘드시죠? 8월에 비닐하우스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힘든 일은 아니라서 다행이네 생각보다 나 <웃음> 오늘 각오하고 왔거든 사실 <웃음> <웃음> 와 땀이 한가가지아 <웃음> 더워 어떠세요? 할만하지 할만 않아요? 합니다. 그죠? 감사합니다. 아 더워 어, 쓰러질 것 같긴 한데 <웃음> 할만한아 덥네요 산청이 또 여기가 그 저기 지하수 나오는 곳 있는데 어. 거기 가서 한번 뭐 등록이라도 하실래요? 이거 끝내고 아, 다 아빠가... 조금 이따가 다른 일 시킬 것 같은데... 하이팅 아, 피곤해. 뚝 흐르는 땀들... 얼굴... 얼빡이 안 돼. 어왜이렇잘잘 l 지 아니? 안타큐미리드 디킬 s e 이나 에 땅에, 땅에 있으면은, 찐물이 오거나 하면 치거나 아니면 다른 물이 오더라도 치거나 하면, 반대병이나, 아니면, 그런 균들이 마치 많이, 응. 응. 마치 많이, 많이, 관이 많이, 없이 많이, 많도 많이, 많이, 에관심이많는이 I can see it in your eyes. Oh, yeah. But there is no need for sorrow. c a u s e I will be with you. 어, 지금 찾으셨나요? 어. 캠프장이 있더라 있어요? 농장에 와서 뭘일 뭐 하는 거는 거의 8년만? 간만에 와서 재밌었어요. 근데 사실 뭐 힘든 작업은 한건 아니어서 네뭐 저희가 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<웃음> 아무튼 네 굉장히 간만에 재밌었다는 거또 신기했던 거는 여행이 이어준 인연이 도움을 줄수 있어서 좀 되게 좋았던 거 같고요. 한 시간마다 열 체크는 계속했어요. 뭐 일하거나 이런 데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. 씻고 근처에 폐교인데 캠핑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래서 캠핑을 할것 같아요. 뭐 장비 같은 거는 다 챙겨 오진 않았어요. 그냥 텐트만 딸랑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그냥 잠만 잔다는 느낌으로 가서 캠핑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아저 얼굴 땡땡 부었네. 어, 근데. <웃음> 어 힘을 좀쓰게된나봐 뻐근하네 몸이 아. 이제 좀짐 정리를 좀 하고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먹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먹으러 갈 겁니다.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. 음...